이거 20을 어떻게 쓰나요? 1 0 이거 온더락으로. 이거 2 0 어떻게 써? 키패드는 뭐 읽기만 한데. 여러분, 저는 오늘 아침에 제가 투자하겠다고 올린 회사 IR 있어 가지고 그거 하고 그다음에 미팅들 계속 갔다가 저녁에는 송년회 하고 왔어요. 오늘 송년회는 저 VC 교육 동기, 저 34기거든요. 34기 교육 동기들 중에 저희 친하 친해 가지고 따로 보는 모임이고 세, 저 포함 3명은 v 이고한 명은 증권사 다니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넷이서 진짜 1년에 한번 아니면 두번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선물받은 위스키가 있었는데 제가 술을 집에서 혼자 잘안 마셔가지고 그거 가지고 가서 같이 마시고 2차로 또 위스키 바 가가지고 위스키 마셔서 근데 전술 별로 안 마셔가지고 오늘 위스키 한두잔 정도 마시고 와서 컨디션은 괜찮아요 지금 11시 조금 넘었는데 제가 내일 필라테스, 아침 필라테스가 있어가지고 빨리 씻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속가지 새해 피 네, 감사합니다. 짜잔, 저 스튜디오 솔트에서 이렇게 장갑을 보내주셨습니다. 저 진짜 수족냉증 있어서 겨울에 너무 추워하는데 색깔도 엄청 발랄해가지고 잘쓸것 같아요. 여러분 저 요즘 식단 해야되는데 진짜 너무 게을러가지고 하나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기 걸린 것 같아요. 목이 슬슬 아파오기 시작해요. 근데 전세난 보는 대부분 변동이야. 여러분 이게 어제 하루 동안 받은 명함이에요. 리멤버에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역삼역 앞에 있는 붕어빵집 먹으러 왔어요. 붕어빵집을 먹어요? 잘한다. <웃음> <웃음> 실내에 있어서 춥게 안 기다려도 되고요. 근데 하나, 하나에 하나1 5 0 0원이라좀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 맛이.. <웃음> 어, 너무 잘하는데요? 너무 맛이 있어요. 그래서 시작하세요. 그래서 계속 올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 <웃음> <웃음> 맛있어요? 계속 있어요. 여러분 저녁을 먹으러 왔습니다. 오랜만에 버터시티에 왔어요. 이거 버섯이에요. 제가 여기서 제일 좋아하는 메뉴입니다. 음. 여러분 저는 밥 먹고 저희 코품사 대표님이 찾으셔서 잠깐 다시 회사에 왔습니다. 빠르게 미팅을 하고 다시 퇴근을 하려고 요 여러분 저는 퇴근했고 요거트를 포장해 왔어요. 그리고 넷플릭스 보면서 먹으려고요. 뭔가 영화 보고 싶은데 오늘 상황은 They w e r I had need of a song. I o n 0시 13분 저는 야근을 했고요. 퇴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벌집 막내아들 보면서 방 청소를 했고 저 분리수거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분리수거하고 오겠습니다. 이거 다 보고 가면은 또 미루고 미루다가 오늘도 안할것 같아서 갔다 오려고요. 그리고 물이랑 이것저것 필요한 게 있어서 슈퍼도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나> 밖에 겁나 추워요. 어 어떡해 이석민 연기 너무 잘해요 마음 아파 이거는 육한 더블 파워 저 요즘 뭘 엄청 많이 챙겨 뭘 엄청 많이 챙겨 먹고 있어요 <목소리> <목소리> 문신토이라고 들어봤냐고 문자에다 이렇 들고 이렇게, 어, 이렇게 가면 이제 다 아니, 아니, 아니 근데 봉투는 어저 깜찍하게 준비했어 응? 봉투만 깜찍하게 아 되게... 어, 뭔데 뭔데 뭔데 뭔데 아니, 이거는... 이, 이 지랄하고 와진이 네. 지랄하고 나보줘나보줘 언제 만들었어? 일주일 전에 주문 자택지. 찜닭도 도착. 이것도 빨리 하나 찍자. 그거 이미. 내가 이밖에 많이 지금. 아, 아 여기 찍었어. 찍어. 어딜 <웃음> 빨리 아, 이거 찍어. 이거는 괜찮지. 이건 괜찮아. 이거 많이 하필 좋아한 메인이잖아. 아, <웃음> <웃음> 여러분 저는 풍년에 갔다가 다시 회사로 돌아왔는데 이념님이 아직 일을 하고 있네요. 여러분 지금 12시 50분 정도 됐고 퇴근합니다. 아, 뭐, 뭐 언제까지 지금? 점심을 먹으러 왔어요 이런 것들이 있어 넘어갈 때? 응. 더 몰랐었어 그게. 왜냐면 그때 천원이었어대가더잘된거 음. 그래서 나도 항상 그런 쪽으로 옛날에는 로잖아 썰어도 구워야지 좋아요 근데 그거기 투자 안하겠다고 하고 대표님들 사업 열심히 해가지고 M&A 해도 세금 때문에 천억 못 가져가는데 <웃음> 근데 또잘안줘서 내가 못할 경우에 의결권 없애버린다고 <웃음> 그 기사 보니까 의결 부모니가 하나씩 도착했어요 너무 귀여워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저는 오늘 마지막 미팅 끝나고 다시 회사로 왔고 지금 저녁 닭가슴살이랑 달걀 간단히 먹고 필라테스 갔다가 다시 회사 올려고요 운동 다녀와서 일하던 거 마저 더 하려고요. 니네 오는 말 애담 좀 애담 시속 여러분, 저 오늘 하루 종일 지금 오후 6시 반인데 지금까지 운전 도로주행 연습하고 왔어요. 과연 저는 올해 안에 면허를 딸수 있을지. 저 저녁에 프로필 사진 찍으러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얼른 씻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바꾸는 너무 행복한 지금 시기를 보내고 We're 있을 so. 거니까, 첫 팬클럽 팬미팅을 가지셨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라서 경영님이 집에 초대해주셔가지고 놀러 왔는데 이거 다 경영님이 하신 음식이네요 대박이죠? 대박 누굴 기리다? 약간, 약간, 약간 <목> 그래서, <목> 어, 그러니까 약간 빙 돌려있어서 약간 누가 기리는 것야 누가? 렇게 그럼 다시 액션 채워내요. 오케이. 저의 연기하기 좋은 제 만일 또는 업무. 아 지금 찍고 있다. 아 그럼 다시 다시 다시. 들어갑니다. 여기부터 여기부터. 어이 아, 뭐 또? 아니요 아니 이거 나 또야 나또지아 진짜. 오케이 <웃음> <개>, 자1컷 <웃음> 가져가세요. 가져가세요? 아네 가져갑니다. 제 만일 또는 제 만일 또는 녹을 것 같으세요? <웃음> 설마 나인가? 여자들이에요. <웃음> <유대집이에요. 웃음> <웃음> 이거 맞냐? 너 감동이에요. 근데 그거 아세요? 이거. 뭐가 있어. <웃음> <웃음> 어 아, 감 아, 아, 감사감사 아, 감사합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로 진짜.. 백이래요 아, 뭐야? 니가 고백. 시즌 고백? 다음 왜냐면 다음이 인엽이고어 <웃음> 아, <웃음> 아, 너무 스마어 인엽이. <웃음> <저요? 웃음> <저요? 웃음> <가시다>. 아 많이 던물 왔다. 저요? 저요? 가시다. 싸 진짜? <웃음> 아, <저> 위험. 아, <웃음> 어, 위험한데? 위험한데? 위험한이 위험한데? 위험한데? 위험한 <웃음> <내가> 어? <갔을까요? 웃음> <목소리도> 네, 선물리야 말로 어디서도 욕안 맞으면 선물. 맞아 맞아 맞아 그리고 이게 맞는지. 어? 맞죠? 맞는지. 이거 맞는지 이만 맞죠 맞죠. 이거 나이든 맞아요. 다음에 <웃음> <웃음> <웃음> 내가 내 노래 가릴게요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오다, 다 언니! 생일 축하합니다! <웃음> 아니, 너무. <웃음> 진짜 괜찮은 사람이니까, <웃음> 왜요? 아, 귀여워. 잠깐만, 오케이, 구글. 오케이, 구글. 생일 축하 노래 들어줘. 여러분, 저는 남동생이랑 점심을 먹으러 왔고, 오늘 이 코스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생선구이는 한우 스테이크로 바꿨어요. 여기는 이번에 메인나 출시. 시작해볼게. 어디라고? 어, 진짜? 15년 선배. 어, 그 분이 먼저 뭐 얘기하셨어? 그니까 면접 다 끝나.. 거의 다 끝나가지고 뭐 하다가 이제 지 말고 체럭 오일이 있어서 카페인는 아무 스폰으로 같이 저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지나서 이렇게 진행한다고 나와있고 맛있다 음 맛있다 음.. 그리고? 음.. 말한다 말이야 음. 다리고 있는 몇 명도 있는데 영우님 뭐라셔? 아 선방컴부터 일단 이력서랑 포포를 영우님한테 연락드려 전해드렸고 채화 음. 스스로 고추장 스스로다준 맛있겠다. 감사합니다. 이거 엄청 솔방울처럼 생겼는데 여기 옆에 붙어 있는 것들이 건새우들이네요. 안에도 새우래? 안에도 새우래? 소리도 들어가 소리도 들어가, 근데 소리 빼줄게 7갠데, 오늘 번에한분당 하나씩 세팅할요 나는 그래서 살좀 먼저 선의를 베푸는 걸선호해 왜냐면은 이것도 게 살짝 안 좋은 마음에서 우러난 거긴 한데 먼저 선의를 베푸면 나중에 갑이 되고 그러면 깨달았다 뭘 깨달아? 그건 이제 그 내가 봤을 때 누나의 성격에 기인한 건데 혹시 막 받았다 할때 이렇게 말해? 받을게, 받을게. 안 되지. 그러니까 안 되지. 진정성이 없잖아. 그러면, 그러면 내가 들어도 안 믿겠다. 아니, 그런 건 아니었고, 내가. 왜? 생각해보니 아닌 것같 저희는 간식으로 준비해드렸고요 옆에는 인삼과 아래쪽에는 광큐레 저희 날큰 소금과 홀그레인 머스드까지 같이 준비해드렸습니다 같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이가 나그 타이밍은 딱 그거예요 이해할 수 있냐 안그형상황이 이해가 요 이이 자체는 되지. 근데 아까 내가 봤을 때막 누나한테 많이 하셨을 거 아니야. 또, 하지 어, 하지 말라 그러니까 오히려 어. 엄마 아빠가 오히려 말을 잘 안해. <웃음> 질문을 잘 안해가지고 <웃음> 둘이 얘기 그 거기 갔었거든. 근데 왜냐면 그때 만났을 때 얼마 안 됐을 때였어 진짜로. 사진 찍었다. 난리비루프로스를 아 피우던 앤데 그런 다고 알았고 막내 친구들의 마인드세스 친구들이랑 갑자기 응? 그냥 씹히는 그 지금 막 지금 험짐질 수 없는거지 어. 그래. <음 <Tá -2> <fiz> <cat> <monaster> 그러니까 일단 말의 뉘앙스는 알겠지? 음. <목소리도> 여기가 여기까지 그것도 안 해도 말할 있지 않느냐 그게 <목소리도> 한... 여러분 이거는 한우온반이에요 이거 먹고 이제 디저트 나온대요 그냥 살짝 쓱 보고 <목소리도> 난 이미 를러버렸거난 이미 그 사실이 아이번에 <목소리도> <목소리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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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기 먼저 먹고 요거를 먹으래요. 디저트 너무 귀여워요. 먹자고 <목소리> 근데 <이번엔> 그래서... <목소리> 어, <착각한데, 목소리> 한다고 한게 전문영 때문에 알겠지? 왜? 좀 싫고 그리고 일단은 나가도. 아래서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저는 집에 왔고, 저녁 먹을 거고, 오늘 저녁은 마라탕입니다. 이렇게. 저 며칠 전부터 마라탕이 너무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시켰어요. 저의 최애는 요 청경채랍니다. I'm 번에시켜은은 o 가더 맛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보는 드라마에서 주인공들 가 o 키스하고 있어요 s p i t a l I'm going t i g i n g o the o s p i t a l i g n t t e i e e e e d e r s e a e p o e e l i o i e a s s 여러분, 소전설림 갔다가 지금 이마트 왔고요. 스테이크랑 파스타, 그리고 내일 아침에 떡볶이 해 먹으려고 이걸 담았습니다. 음, 음, 달걀. 떡볶에 넣을 지단을 해 먹을 거고. 여러분, 지금 새 냄비에 베이킹소다 넣고 끓이고 있어요. 요거 하고, 그 주방세제로 한번더 세척해주면 될것 같아요. 아, 저덧짓 별로 안하는데 응? 바보 같아! 뭐라고 바보 같아? 담아야 되는 건가요? 구분이요. 어? 어? 시간 안 돼요. 럼을고 오. 여러분 요리가 완성이 됐는데요. 요거는 파스타고 요거는 스테이크 그리고 감바스까지 했습니다. 엄청 그럴듯하죠?